2000년 우리가 함께 심은 작은 씨앗이 20년 동안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. 당신의 의미 있는 삶과 함께하겠습니다. 리빙 앤 비즈니스 투 에버 최고가 아니면 최초가 되라 남들과 다른 생각으로 첫 발을 내디든 우리의 신념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. 소비자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상생의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지 이것이 투에버가 추구하는 혁신의 출발이었습니다 이제 리빙 앤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향한 투에버의 또다른 신념은 상품의 질은 더하고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비즈니스의 가치는 두 배로 키우고 고객과 행복을 나누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편견과 역경을 이기고 달려온 20년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미래를 약속합니다.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. Living and Business 투에버